예전에는 농지를 투자해서 재미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10만원, 20만원짜리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연부를 발급받아서 대출도 2%짜리 농사분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면세업까지 활용을 다 했고요. 사실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지만, 함부로 모르면 농지에 손을 대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지는 시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농지 투자 쪽에 농지 투자를 해보지 않았다면 모르는 구석들이 워낙 많습니다 오늘은 농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 뭐 상가 투자 라든지 주택 투자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 저도 예전에 농지 외곽지 땅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부동산에서는 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고 실제 생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시내 쪽에 지금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슈가 특별하에 있지 않는 이상 외곽지 땅은 보통 기간이 최소 2 3년에시간들이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외곽지의 땅들은 그래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실수요자들을 제외하고 사실 뭐 상가투자든 다가구주택투자든 매매금액이 워낙 높은데 외곽지 땅은 생각외로 금액이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2 3 0만원짜리 땅은 요즘 잘 보이지가 않지만 그래도 관리지역이나 자연 녹지, 건축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슈가 있는 곳에 대부분 뭐 그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경산에 와촌 같은 경우는 그냥 혁신도시 보상이 나오면서 대토를 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토 때문에 경산쪽 그리고 영천 경마장이 생긴다니까 소액 투자로 해서 영천쪽 그리고 300명 미만의 농지로 들어가지 않는 주말 농지 농장으로 해서 농지원부가 없어도 되는 소액 투자 그래서 투자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내 쪽으로도 들어오게 되면 사실 농지나 앤녹지 관리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물론 저번에 제가 농지에 대해서 한번 올려놓은 바가 있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오르는 걸, 걸 보니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다고 제가 생각도 하는데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뭐 방송 자체에서는 뭐 투자는 투자 아니면 실거래는 실거래 파트 동향이든 부동산이든 전체 적인 것을 뭐 제가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따지 보면 저도 20대 나이에 농지에 손을 댔기 때문에 빠른, 예, 실제 뭐 부동산을 배운 것도 있지만은 어린 나이에 농지를 손대는 사람들은 잘 없죠.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배워야 되고 이론적으로 배워갖고 될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또 현장에 또 많이 가야 되고 거리상 거리도 있기 때문에 농지는 외곽지 농지 쪽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요는 뭔가 하면 농지 투자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농지는 일차적으로 절대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약간의 돈이 부족해서 뭐 대출을 좀 받는 거는 괜찮겠지만 사실 농지라 하는게 우리가 지금 뭐미양 신공항 이라든지 또 부산 가득도 부산 가득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만원, 30만원 땅이 지금 거의 100만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가족도 주변 이쪽에. 마찬가지, 그속에도 아는 분들이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전국에 아는 분들이 다 뻗어 있습니다. 건축하는 분들도, 뭐 여수라든지 광주, 그리고 뭐, 경기도, 뭐, 인천, 어뭐 거제, 제주도까지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다양하게 소스를 듣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 부동산이, 손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부동산끼리 친분 있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있는거 없는거 있는거 다 까고 얘기를 하죠 거짓말 하면 서로 뽀록이 나오고 또 유대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연호법조 타원 그 다음에 알파 지구 얘기를 했더니 이쪽으로 묻는 사람들이 많고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는 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형그 자체가 면리가 넓다고 그때 한 말씀드렸죠. 보통 찍어보면 뭐 지적도를 띄보도 확인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100평, 150평, 200평, 300평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500만원, 600만원 하던 땅들이 벌써 지금 1500만원까지 이상이 다 올라갔고 상업지역은 그 이상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호 법주타운 쪽으로 해서 뭐 농림지 뭐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으로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돈을 주더라도 농지는 예전에 제가 여 땅의 금액을 포도밭을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18만 원,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물론 십 몇, 십몇년 됐죠. 십몇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18만 원, 20만 원짜리가 지금 뭐 100만 원, 150만 원이 됐다. 이내하고 비교를 하면 몇 배가 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화까지 갈수 있는 금이 없으면 사실 농지는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농지도 마찬가지 부동산이 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농지를 배워서 뭐 농지 쪽으로 뭐 부동산 쪽으로 돌려서 하는 부동산 들도 경험이 없으면 쉽게 그렇게 못하고요 그러고 농지는 수시로 마음하게 다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묘터라든지 기타 농지 뭐 농림 지역에 농림 지역 보호 뭐 자연녹지 관리 지역 뭐 딱이 있지만 은뭐 어떤 분들은 또뭐 농림 지역 뭐 보호 지역이라고 해서 뭐 보호를 해야 되냐 그런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저는 아예 손을 대지는 않고요 무조건 하고 자연녹지 관리 지역 농지 같은 경우도 10만원대에 녹록길이 명확하게 최소 2m 정도 이상이 있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면 사지 말아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사람이 지나가는 길하고 어 녹록길에 차가 지나가는 길에 도로 아, 금액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은 싼게비지떡기라고 특히 농지는 더 그렇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임한 격 같은 경우도 사실 모르고 들근들근 파는 경우가 있는데 임야, 임야도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그때 거래를 좀 많이 했고요. 뭐 솔직히 농지를 뭐 하루에 계약 두 개, 세 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한것 같은데 그 정도 하려면은. 어 농지 쪽에 의 전단지를 어마어마해 부쳐야 됩니다 여기 제가 한 여름에도 뭐 불을 들고 다니고 진짜 뭐 폭염주의배 때도 불을 들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 열정이 아니면 농지 매물은 사실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저렴한 매물이죠 그리고 이런 농지에 자연 녹지가 아니라 일반 농림지격일제농사만 지어야 되는 농지 같은 경우는 함부로 절대 투자해서는 안되고 오늘 주더라도 차라리 자연 녹지나 이면 관리지역,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여기 보니까 생각외로 농지들이 거래가, 이 거래가 됐던데요. 이제 뭐 농지 보면 400, 200.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 농림지역에 보호가 있고 농림이 있습니다. 보호 같은 경우는 실제 100평에 있으면 20%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이고요. 농림지역은 절대 농지라고 해서 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물론 또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어, 주택을 못 짓는 거고, 농가주택,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가주택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지역에 보시게 되면은, 정화조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뭐 하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돼 있는 농지들, 예를 들어서 산 밑에 농지들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차라리 취락지역 어, 마을 근교에 주택을 사거나 건물을 짓는 거고 주택을 짓는 거지 어, 산속에 집 짓고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농사를 했다가는 손해보는 일이 어마어마해 있을 것 같고요. 상가지 제주도가 그 대표 적인 예입니다. 그게 등에는 사실 오름도 많고 보호구역부터 어마어마해 많죠. 못 모르고 땅 샀다가 낭패본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막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농지를 제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림지역은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정도면 은 투자를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계속해서 뭐연어복조타운이나 알파 지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쪽으로는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이고요 농지 투자를 하다보면 외곽지역에 아니면 은산 밑에 자락에 아니면은 옷이나 마을 근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뭐 거래를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명확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 나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경우도 사실 어린 나이에, 뭐, 경제 자유 지역에 뭐 경산 이슈가 있었고, 뭐, 영천 경마장에 이슈가 있었고, 한 가지, 뭐, 영천까지 거래를 했는데요.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게 알아야 되고요. 지적도를 보고 그땅 필지까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자기는 그 땅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팔고 나니까 그 땅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뭐 절대 농지는 딱딱 뭐 구분이 딱 돼서 노트 누노트로 해서 세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녹지 같은 경우는 지적도 상에 나오는 자연 녹지 어, 관리지역 뭐 이렇게 사람만 지나가는 도로 같은 경우나 뭐 일반 승용차 경운기가 겨우, 겨우 지나가는 도로는 사실 지적도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판 사례들도 있어서 예전에 뭐 일이 좀 있었는 것도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 정도로 농지는 명확하게 확인을 할수 있고 그리고 싼게 비지떡이다 무조건 저렴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슈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가야 되고 요 이슈가 있는데 공지가 또 덩어리가 넓죠땅 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600평 1000평 이런게 구입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 수가 있을 것같고요 어지간하면 공지도 300평 미만에 아니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개 모임을 하는 분들도 그걸 필지를 사서 뭐 짝에서 거래를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래 300평 미만 같은 경우는 농림 지역이든 관리 지역이든 자연녹지든 주말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없어도 구입이 가능하고 농사꾼으로서의 어떤 투자 개념이 아니라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되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은 뭐 권하지 않 권하기보다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죠. 아, 뭐 권하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니면 뭐 커피숍, 뭐 찻집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게 들어가는 하수, 정화조 뭐 마찬가지 다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경험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얼마나 뭐 실제 경험이 많느냐에 따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도 제 경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도 아직까지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 그래도 사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역할 받기 때문에 뭐 이정도 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농지 쪽으로는 또 제가 아는 분이 농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산 쪽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광고가 예전에는 현수막 아니면 전단지 뭐 이런 개념이 었고뭐 영남일보 매일신문 요렇게 해서 외곽지 땅 거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차로 벼루기도 있었고 근데 요새는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 유튜브로 뭐 드론을 띄워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블로그 보태가 뭐 카페에 걸어 올리는 것부터 다양한 광고들이 많습니다 워낙 다양한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사실상 할 일도 많은 편이고 특히 외곽지 같은 경우는 그 광고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좋은 위치의 땅, 저렴한 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내 땅은 대부분 가격이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부분들도 좀 있고, 농지 가격이 올랐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아예 물정을 잘 몰라서 저렴하게 또판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일단 농지 같은 경우는 시내 바운드리 근처에 농지를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뭐, 흥도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뭐 그쪽에 땅은 안하시나요 또 묻는 분들도 있고 근데 땅은 원래 제가 일 때부터 경산 영천 이쪽으로 80산 자락까지 지금은 제가 돌아보니까 제 전단지가 전부 때 없던데 어마어마히 붙어 나왔습니다 예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악시 땅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실제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옆에서 보고 있었고 땅까지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뭐 금액이 1, 2억, 2, 3억 개념이 아니면 거의 시내가 낮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유층 자체가 시내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시내가 낮고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제 생각했을 때는 그쪽으로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이슈가 없는 곳에서는 함부로 던져 놓으면 되지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합니다. 그돈 던져 놓을 정도 되면은요 조금 더붙여갖고 이내에 던져 놓고 요주에 던져 놓으면 오로는 폭 자체가 틀려요. 투자를 하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는 분들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예전 10만 원짜리의 농지들이 없어졌고 기본적으로 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까지 또 가격이 올랐는 것도 사실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뒀을때 시내의 땅은 안 올랐느냐 그렇게 뭐또 강가상가 계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알파지구 쪽에는 땅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쪽으로는 어, 덩어리가 워낙 커서 어, 매물이 많이 없는데 자꾸 그쪽에 눈이 가다 보니까 그돈 가지고 내니까 산자락에 올라가서 뭐 저렴한 거 하나 사놔야지. 오산입니다. 오산. 이렇게 막연하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